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누나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법의 바이올린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이 영감은 심술 굳은 구두쇠로 소문이 났지요. 이 부자 영감에게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 영감은 1년이 지나도록 머슴에게 품싹을 주지 않았어요. 세경 달란 말도 하지 않는데 돈을 주는 건 멍청한 짓이야! <웃음> 세월이 흘러 젊은 머슴은 부자 영감 집에서 일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어요. 주인님,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직 세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둘러보러 떠나야겠으니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십시오. 자,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구두쇠 영감은 동전 세 잎을 꺼내 젊은이에게 주며 거들먹거렸어요. 1 년에 동전 한 잎일 세, 다른 주인보다 후하게 주는 곳이야 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본 적이 없는 젊은이는 그 돈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도 몰랐어요. 동전 세 개를 주머니에 넣고 싱글벙글하며 길을 떠났지요. 젊은이는 노래를 부르며 깡충깡충 뛰면서 언덕을 올라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어느 숲속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에 키가 작고 초라한 옷차림을 한 할아버지가 앉아있었어요. 이보시오 젊으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려. 네, 3년 동안 일한 품싹을 드디어 오늘 받았거든요. <웃음> 그래, 그게 도대체 얼마인가? 동전 세 잎이지요. 젊으니 그 돈을 나에게 줄수 있겠나? 자네는 젊고 건강하니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지만 나는 늙어서 돈을 벌 수가 없다네. 젊은이는 작고 초라한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흔쾌히 동전 세 잎을 건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난이 돈이 없어도 잘 지낼 거예요. 정말 고맙네. 마음씨가 착한 이 젊은이에게 나도 보답을 해야겠는걸. 자네가 동전 세 잎을 주었으니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겠네. 무슨 소원이 있는가. 정말요? 젊은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작은 새 총을 가지고 싶어요. 제가 겨냥하는 것은 다 맞힐 수 있는 새 총이요. 그래. 두 번째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싶어요. 제가 연주를 하는 동안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 저절로 춤을 추어야 하는 바이올린이요. 호호! 세 번째는 제가 부탁을 하면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가 세 가지 소원을 말하자 할아버지는 그 소원들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수풀 속에 손을 쏙 집어넣더니 바이올린과 새총을 쑥 꺼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이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자네가 부탁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거절하지 못할 거야. 행운을 비네 우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잠시 뒤 젊은이는 기다란 수염을 달고 있는 신사를 만났어요. 새총을 들고 있는 젊은이를 본 신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를 잡아주면 돈 주머니를 주겠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젊은이는 새총을 피웅 쏘아 작은 새를 명중시켰어요. 새는 가시덤불로. 떨어졌지요. 신사는 작은 새를 주우러 가시덤불로 뛰어가며 말했어요. 나는 자네가 잡아준 새가 아니라 떨어진 새를 줍는 거네. 그러니 자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야. 화가 난 젊은이는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천천히 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사가 갑자기 바이올린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가시덤불 한가운데서 다리를 들썩거리며 손을 휘휘휘저으며 춤을 추자 이내 가시에 찔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몸에서 피가 났어요. 아야야 아야, 아파! 아이고 사람 살려! 제발 바이올린을 좀 멈춰줘!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은 욕심쟁이의 거짓말쟁이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바이올린만 멈춰 주면 약속한 대로 돈 주머니를 줄게. 젊은이가 바이올린 켜는 것을 멈추자 신사도 겨우 춤을 멈추게 되었어요. 아저씨, 이제 약속한 것을 주세요. 여기 있네. 신사는 마지못해 돈주머니를 젊은이에게 건네주었어요. 고마워요. 이 돈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잘 쓸게요. 신사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달려갔지요. 아 재판관님, 큰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맨 젊은이에게 돈 주머니를 빼앗겼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기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할퀴었어요. 어서 그 녀석을 잡아주세요. 재판관은 젊은이를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잠시 후 관리들은 바이올린을 메고 있는 젊은이를 잡아왔어요. 내가 저 사람의 옷을 찢고 돈주머니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게 모두 사실이냐? 아니에요. 저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바이올린을 켰다가 멈춘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거짓말!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신사는 펄펄 뛰었어요. 그러자 재판관은 젊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감히 재판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괘씸하구나! 너의 죄가 크니 너에게 사형을 내리노라. 하지만 웬일인지 젊은이는 벌벌 떨기는커녕 무척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재판관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죽기 전에 제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이냐? 제가 바이올린을 한 번만 켜게 해주세요. 신사는 재판관에게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재판관은 젊은이의 부탁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약속한 세 번째 소원 때문이었지요. 마지막 소원이니 들어주도록 하겠다. 신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바, 바, 바이올린 말은 절대 안 돼요! 안 돼! 젊은이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자 재판관도, 신사도, 구경꾼들도 모두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커지고 빨라질수록 춤도 더 격렬해졌지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 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네. 살려줘요. 누가 나좀 말려줘요. 춤은 그만. 바이올린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자 길을 가던 할머니도, 개울가에서 놀던 아이들도, 빵집 아가씨도, 밭을 갈던 농부도, 개와 고양이도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녹초가 된 재판관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 하, 젊은이, 자네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제발 바이올린을 그만 켜도록 해라!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춤을 멈추었어요. 젊은이는 신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 나쁜 사람아, 이제 그 돈주머니의 금화들이 어디서 났는지 말해봐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또 바이올린을 켤 거예요. 으악!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사실 그 돈주머니는 내가... <웃음>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신사는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젊은이는 바이올린을 메고 힘차게 길을 떠났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실제로 이런 마법의 바이올린이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할까요? <웃음> 신사의 나쁜 계획과 모함도 멋지게 물리치는 장면에서 정말 통쾌했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자장가를 들으면서 코 잠잘 준비를 해 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피곤하고 힘드셨지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주신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고세요. 오늘 밤도 따뜻하게 꿀잠 주무세요. 괜찮으시면 구독하기 해두시고 우리 자주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 코잘 자고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